음 대수리 한번 해봅시다 네 조금 느낌이 아니야. 쎄하다 우리 생각을 해보자 님. 네 별리 그루밍니 이코님이 음. 제일 좋아하는 직업 탐정? 따로 아, 불러찾자 아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제 취향은 사실 오리입니다 유상 <웃음> 아 <웃음> 어, 그.. 아 그.. 오리가 <웃음> 1순.. 영준이요 제가 오리야 바 <웃음>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킬로민이 오릴 때 이렇게 안 놓은 것 같은데? 뭔가 오리면은 뭔가 바쁜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 둘 개가 생겼다. 음. 가까운 지체부터 보자. 아 아깝다 아깝이. 음. 여기 위치는요. 경찰서 앞이고요. 자새우깡 주새우님이 썰고 가셨습니다. 저곧 죽어요. 안녕 빠빠이 기계공인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루살이셨군요. 아이고야. 아흉내쟁이야 역시 치킨은 반반이죠. 응해. 흉내쟁이구나 <웃음> 어, 저랑 같이 어디냐. 오두막 쪽에서 태어난 분 누구였죠? 저는 레큐님이랑태어났었죠다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죠? <웃음> 아니요 아니요. 한분더 계셨는데? 저요. 네. 아니요. 장군님이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저요. 네. 제 기억으로는 별님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야. 오? 아니, 아니에요. 어? 아 별님 아니에요. 별님 저랑 태어났어요. 쿤님 밤에 인한테말고는미션왕고 미션왕님이 은행에 게거든 그냥 미션님올라가셨 맞습니다. 려줘요왕관 <목소리> <목소리> <잘겨줘요. 웃음> <제 형님? 웃음> <제> 거야. 당신 <웃음> 로 <웃음> <웃음> 우리 아, 가다 하고... <웃음> <가복이> 오. 요 <웃음> <웃음> 나노린님이랑 달중님이랑 두 분이 신수 치. 미션왕님이 우리 같다고. 나 우리 나노리님 우리 아니죠? 민건님. 그래가지고 있어요. 큐로빈님 도도새 같아요. 그랬잖아. 큐로빈님이 암살자래요. <웃음> <웃음> 암살자라고? 큐로빈님이 <웃음> 자기 암살자래요. 미션왕님 오시면 어? 될것 같은데, 미션왕. 미션왕님, 미션왕님, 우리... 아 그래요? 어, 한번 찍어볼까요? 양래 어디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거... 아까 전문 시체는 먹었고, 아, 저거는 음... 전문 시체가 아니라 못 먹었어요. 전문 시체는 먹었어! 아 하나.. 이 하루 님이다 우리 이거 빛나 님이에요 잡.. 잡아야 될것 같은데 뭐요? 시장의 집무실에 시태 있었고 이프 님이랑 저랑 시태 같이 발견했는데 빛나 님이 나와가지고 후다닥 청소집으로 가서 벤트 탔어요 음... 뭐 <웃음> 그새 또 벤트 타셨어요? 나 이거 우리랑 송골이랑 다할것 같은데 뭐요? 빛나 님 가주세요 가십시다 개수가 되단한데뭐요세개 필요한 데자 <웃음> 비쿠 님 저는 봤습니다 멀려 예? 아... 근데 네? 아... 아... 아... 안될지 아니? 아... 근데 빛나님 또총 잡았어요? 아총드어요 또? 또총 아, 아, 아, 들었어? 또총 잡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대소리짜아 빨리 거찌해 <웃음> 무슨 빨리 소리야 나별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빨리 거찌해 대소리라는데? 대소리인 척 할게요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아, 생각해요, 별님? 빛나님이 저보고 대소리라는데 맞아요? 아빛 이쿤님 아니잖아요. 아 빨리 아, 빨리. 저 대소리 아니에요. 빨리 건지해. 투표해주세요. 빨리 건지해. <웃음> <웃음> <웃음> 아, 뭐, 빛나 첫소 뭐, 때까지. 아, <웃음> 빛나 첫소 때까지 기다리고 아, 있는 것 약간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웃음> 이런 느낌이야. 아 빨리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 이야아 <웃음> 빨리. <웃음> 네. 아나총 아, 맞을까봐 무섭다고 아이 총 아, 없어요 안팔아 아 맞다 별님 조류관 제자라고 없어. 하셨는데 아 달아야지 아 안돼요 하지마요 <웃음> 아 어? 아, 아, 아, 어? <웃음> 아 봐봐 나나 빛난 님 찍었다니까? 나이스 말좀 안돼 아 이거 나 오리랑 송골매가다 알았어. 하루님이 송골매고 빛난님이 오리야. 하루님 빛난님 좀 잡아줘요. 주 빛난님 좀 잡아줘. 이꾼님 진짜 대머리예요? 예? 예 빛난 빛나, 빛난 잡아줘 대머리야 먹어줘. 아, 빨리 달아줘요 빨리 아 빨리 달아줘요. <웃음> 아이번엔 별님이야? <웃음> 아 빨리 달아. 아, 이 오리가 많은 거같아한세 아, 아, 명? 아거디해 빨리 아두명 있구나 한명 잡았어. 아니요 아까 생육장 주연이 오리였고. 우리가 명의 송골매 하나 아닐까요? 나 진짜... 이큰님 송골매예요이코 아, 이기고 싶어 빨리 거싶어 이큰님 <웃음> 아니 제가 송골매였으면은 별님을 썰었겠죠 나 별님이랑 계속 아이, 유혹하네 제주리다, 나는 별님이랑 큐로빈님은 <웃음> 믿고 있어 왜냐 우리 세명은 1라운드 2라운드 거의 뭐 같이 태어난 수준이었거든 뭐한게 없어 태어나서 걸어다니다 미션 깨다 끝이었어 그게 아, 빛나님 맞습니다. 달아줘 빛나님 달아야 <웃음> 돼, 돼. 이거는 왜안 달렸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는 분명히 박시해. 아니 잠깐만 근데 <목소리>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왜 투표가 안 됐을까? 아마 우리 둘에다가 소금이 하나가지고 투표가 안 나온 네. 게 아닐까? 아, 그리고 도도새가 자투해가지고 투표 안 나온 거 아닐까? 아이 그렇잖아. 힘내 나총 쏜다 없잖아 도도새도 투표 좀 하세요? <웃음> 총, 총 쏜다 드리면. 아 진짜 총 쏴야겠어? 귀찮아도 아까워 나 자투 안 했어요? 아니, 아, 왜 이렇게 하지? 아, 아, 아. 그리 아. 네. 아, 아, 아. 이, 뭐, 나,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주시나 <웃음> 잠깐만 하루님속었인데 하룬님 속었네요 오리가 썰었나? <웃음> 크로미님 밑에 같이 내려가자 밑에 같이 내려가자 <웃음> 미, 밑에 같이 내려가자 밑에 같이 내려가자 아, 나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네왜 <웃음> <어머네. 웃음> <웃음> 투표가 안 날린 거죠? 오리가 오리가 많이 살아 있었던 거 아니야?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